어휴 지금 반반 챕터2가 나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려 챕터3 플레이 영상이 유출됐다는 소식이에요 어디서 버기허기님의 채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챕터3 미리보기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우선은 뭐 진짜 챕터3 영상은 아니고 버기허기님이 팬메이드로 챕터3를 뭐 만든 영상인데 그냥 모르고 보면 실제 같은 느낌이에요 오, 스티커 플랜! 맞죠? 챕터 3에서 나올 예정이고. 오, 나, 나, 나, 나, 오. 드론도 쳐지고, 와! 자, 챕터 2 마지막. 반빨리나가 끌려갔었죠? 그리고 나서 카드키를 얻고, 어. 어 맞어 맞어 이거 엘벳 타고 내려갔었잖아 근데 네. 내려가지 말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렇게 챕터2가 끝났었는데 그 이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챕터3가 시작됩니다 가자마자 알수 없는 미로. 넷넷인가 남남인가 네. 처음 나왔었던 그 미로 느낌하고 비슷하네요. 오피라 어, 보드 방인데 안안 어, 아, 들어가지잖아. 열리다만해. 여기가 아니고 쭉쭉쭉 가보자고. 어, 이 틈은 못 지나갈 것 같아. 스티커 플레인의 방이, 방이다. 오여기 열렸네. 어. 어. 응? 어, 초록색. 와 오! 스티커 플레인과 그리고 냠냠 파티. 야 이번엔 때로 밀려오네. 자, 비겠어. 엇너무 많죠. 뭐야, 뭐야, 이거야, 이거 벌레테치불이야. <웃음> 어, 여긴 어째 생긴 게 거기랑 비슷한데, 그 달팽이 나왔었던 구간이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상상이. 자, 여기 문 닫고. 어휴... <tresiva> 아, 이거 남나비는 중식이 가능한 개체였어?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한 구간에서 스파코가인 등장 쭈꾸미 노랑 쭈꾸미 거기에 잠깐 이 표지 뭐야? 완전히 새로운 보스들의 등장이군요 얘랑 얘얘 얘 같은 경우에는 졸피우스라고 부르고 있던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2 시작하자마자 만날 수 있었던 그 정체불명의 커다란 얼굴 괴물 이 코브라는 뭐야 보라색 코브라 얘 이름은 사일런트 스티브라고 불리나봐 포드스터 보안관까지 얘네들을 다 만날 수 있는 거야 설마 웬, <목소리> 열차 구간이 나왔어? 앞에 손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요. 아닌가? 아, 아, 아, 제가 그, 사일런스 스티브가 개구나!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사일런스 스티브 미션. 코인 7개를 모으세요. 스티브 모양의 코인을, 7개를 모아, 서, 이거를, 기차에다가넣어야돼 오케이 야, 이거, 쫄깃쫄깃한데 됐어 다 찾아... That's. That's. t h a 집으로잊 믿지마 그는 너의 친구가 아니야 오! 그리고 반발리나 쓰러져있어 저 마지막 코인 총맞았어? 아니구나 목덜미를 물렸네 반발리나 뒤를 절대 보지마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절대로, 뒤를 돌아, 돌아보지 마. 어, 어, 아, 소리 들리거든요? 따깍따깍, 따깍따깍, 소리 나. 아! 뒤에 있나봐, 살일러스 스티브가. 오케이. 코인 다 넣어. 슉. 넌, 넌, 넌, 넌. 됐어. 빨리, 이거 타, 고 탈출하자! 올라가! 빨리 아무도 없지? 야, 야, 뒤 보지 말랬잖아. 그냥 출발해! 어이? 야! 어, 어, 어, 카드키가 있구나. Oh no! He's coming! 달런스 티브의 등장. 야, <웃음> 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도스트 스커 보안관, 뭐 얘는 착한 친구였어? 헐. 역시 보안관이라 지켜준 건가요? 이게 괴물들이 다 나쁜 녀석들은 아닌가봐. 또 무슨.. 저기.. 뭐라고요아녕하세요 여러분. 아, 예, 예. 아 셀린의 기프트샵 달팽이 또 나오는거? 어요요요요 선물샵 다 그냥 박살나있네? 야 느낌이 쎄하다? 오케이 노란색이랑 분홍색 합쳐져 있는 키카드가 얻었고요 어어어어어 셀린이 쓰러져있어 도움이 필요해 키카드를 가져오고 혈액 표본을 가져오라는데요? 또 어디다 려는 거야? 어, 어딜 갈려고나 놀자 나안 죽었어 일단은 보안관 한테 넘겼어요 어, 깨구리 아저씨한테 조갑인가? 어, 어찌 됐든 어디가 나랑 놀자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갔냐고 아. 자, 키카드로 탈출하는데 성공한건가? 띵띵띵 <딘> 나 느리다고 무시하지마나 느려? 이래도 느려? 우와 야 이거 니깐 못하는데? 너 원래 슬로우 셀린이었잖아 너무 빠르잖아 하하 죽지 않아 나랑 놀자 놀자고 놀자고 오! 우 와우 야, 어디까지 쫓아온 거야? 우와! 오호얘지몇칸안 남은 거 같은데? 야, 뚜껑이 아저씨! 좀뭐좀 뭐좀 해봐요! 어 아, 야! 뭐야, 나 설마 양각인 건가? 아니지? 어. 어, 우리 런이야! 너가 뭔가 해줘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자, 가까이 올라오는데? <웃음> 저뭔 총을 날리는겨? 눈에다가. <웃음> 어? 헐. 마지막 그 손은? 설마, <웃음> 졸피우스? <웃음> 다음 영상들이 공개되는 대로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슈바.